제주하면 흑돼지, 갈치, 고등어, 닭갈비? 제주에서만 먹을 수 있는 제주식 닭갈비 무자반로 아... 오자... 양념해서 깔끔히 하시고 좋아하시면 아, 담백하고 맛있겠다. 아, 저노릇기한 거. 제주도 아 닭고기가 연하고 맛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. 아, 소스가 여섯 개네요. 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 먹도록 해보겠습니다. 햄버 오면 오늘 게임 끝난 겁니다. 아, 음, 음. 소금 닭갈비 8인분 네. 주세요. 양념 닭갈비 8인분도 또 주세요. 다 드실 수 있으시겠어요? 우리 먹년 시작했습니다. 들어갔다, 들어갔다, 들어갔다. 이 정도야 뭐. 배가 안몰라요 이런 찬스를 받았어. 요 찬스 나왔습니다. 어 지금 만리가 안될것 같아요, 여기. 喂有补